지갈래? 어디든 좋아,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e v e r y 먹방 방 w i whatever you a n t 신 아니 어 뭐라고 할까?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아니 이리... 제가 손가락이 다쳐 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가 새롭네요 여러분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친한 형이 연어장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음, 사줄게 사먹자 이랬더니 왜너 쫄리냐 요리 못하냐 극딜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짓고 해줄게 했는데 갑자기 아까 카톡으로 나 내일 가이런 거예요 아니 하루 전에 이렇게 통보를 하면 어쩌라는 거죠? 저는 착한 동생이니까 재료를 사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간단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오늘은 형 입..어머 세상에나 간장이? 오늘은 형 입맛에 맞출게요 종이컵으로 계량할게요 진간장 1컵 소주나 맛술 3분의 1컵 원래 가스호붓이 넣었잖아요 근데 없어가지고 참치액으로 대체할게요 참치액 3분의 1컵 설탕 혹은 물엿 반컵 물 1컵 생강 좀 있으면 넣으면 좋은데 저 없으니까 생강 가루 그리고 한번 파르르 올라올 때까지 끓여주세요 한번 화르르 끓으면 불 꺼주세요 제가 저번에 간장게장, 새우장 이런 거 만들어 보니까 간장을 너무 오래 끓이면 그 간장 특유의 짠기가 짠네 짠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차게 식혀주세요 아니면 연어가 익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연어 핵감용이고요 껍질은 벗겨달라고 미리 요청을 드렸어요. 일단 이 지방 조금 많은 부위는 살짝 도려내고요.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해서. 음. 음. 약간 두툼하게. 원래 연어를. 지금 써는 게 아니거든요 간장 시키고 나서 좀 썰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다쓸거 아니니까 저좀 먹으려고 배고파가지고 짜투리만 좀 먹어볼까? 이 막장 진짜 좋아요 저는 음! 오늘 첫 끼예요. 지금이 9시 반인데, 오늘 첫 끼입니다. 두유 하나 먹었다. 그냥 요리하는 묘미죠. 그리고 양파. 그릇이 작아가지고 많이는 안날 거고, 양파 반 개? 그리고 청양고추는 씨앗이 나오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형이 매운 걸못 먹어요 칼집만 살짝 연어만 들어가고하면은 느끼할 것 같아서 살짝 칼칼한 게 있으면 좋죠 그리고 깨끗이 쓴 레몬 레몬 슬라이스도 나 근데 카메라 구두를 어떻게 찍고 있는 거야? 그치? 요거지! 감이 잃었어, 어떡해. 씨는 빼줄게요. 밑에 레몬 하나만 깔고 직접적으로 연어랑 레몬이랑 닿으면 은 그래도 산 성분이니까 좀 그렇겠죠? 연어 2한번한 4-5시간 뒤에 드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냥 끓이지 않은 게또 들어갔잖아요 연어 외에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서도 또 물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냉장보관해서 2-3일 안에 최대한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식켜둔 감자 통어추 조금. 끓일 때 넣어도 되고요. 지금 넣어도 되고. 연어가 잘 잠기게. 이러고 저는 내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장이 조금 남아가지고 노른자 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라면에 넣어 먹거나 스크램블. 노른자 터졌니? 안 터졌지? 요러고 얘도 냉장고 관 몰라 나도 맛을 안 봤어 밥은 지금 하고 있어 색깔 좀 연한 거 먹어 나도 좀 무서워 밑에 이거 연한 거 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이게 맞는 거 같아 어, 어. <웃음> 잠깐만 어, 이거 연하다 어 잠깐만 <웃음> 일단 먹어봐 물 여기 있으니까 어, 사자고 했잖아 <웃음> 아니 먹어봐 일단 사자고 했는데 왜 이걸 아 나도 간을 안 봐서 네음 이게 맛있다 <웃음> 이거 음. 음. 정말 솔직히 얘기해야 돼 진짜 <웃음> 아니야 또 먹지 말고 밥이랑 먹어 아 맛을 볼게 색깔이 참 애가 죽어있네 맞지? 죽은 연어 쓴거 아니,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어. 너무 느꼈잖아 오늘 이게 죽은 연어 같은데 원래 처음에 두툼하게 잘랐는데, 양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얇게 다시 했지.